어어, 어.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뭐 녹화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이 2023년 1월 11일이니까, 2023년 1월 11일. 제가 지금 모두는 모두 모드. 가보시면은 다 최적화 모드예요. 이거 레드스톤 최적화에 뭐 블러는 좀 예뻐지는 거고 얘 뭐였더라? 얘도 최적화 얘는 한글 입력 얘도 최적화 얘는 이뻐지는 거 최적화 최적화 이뻐지는 거 최적화 최적화 쭉쭉쭉쭉쭉쭉 최적화들만 잔뜩 있는데 아얜 예뻐지는 거네 이렇게 최저화모드가최저화모드로 떡칠을 했고 리소스 팩에서도 바닐라 트윅스 저희서 간단하게 예뻐지는 것만 몇개 골랐는데 몇 텍스처 오류하고 그랬는데도 얘가 좀 힘들어하네요 나무를 좀아 나무낸다 돌을 먼저 좀 캐가지고 돌도끼랑 돌 곡괭이를 만들겠습니다 오, 몬스터 있겠다 으이, 맞네 스켈레톤 있네 하드코어에서는 스켈레톤이 너무 아프거든요 하드코어뿐만 아니라 어려운 난이도에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겠다 자 그럼 여기서 빠르게 만들어주고 이거 단축키도 보면서 약간의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단축키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전 단축키도 모르고 예전에 했었는데 어 뭐야 벌써 해가 지려고 하네. 맞아 둥근해 예쁘죠. 하지만 하드코어에서 밤이 되면 은 아주 험난하기 때문에 빨리 집이라든 뭐든 지어야겠네요. 보통 잘하시는 분들 보면 벌써 막 동물 들어가 있고 할 때, 아야 할 텐데 어 이런 이제 몬스터 스폰 하겠다 땅 파고 들어가야지 어 마침 소탄이 발밑에 보이네요 어이 정도면 됐다 급증이 돼 쉘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음... 아 이제 슬슬 낮이 되려고 하네요 다른 저쪽으로 넘어가고 아 저거 보니까 그 생각나네 제가 이거 마인크래프트를 게임은 안 해본지 안 해본 기, 공백 기간이 되게 긴데 영상은 그래도 틈틈이 조금 최근에 본 거긴 한데 최근에 좀 여러 개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인크래프트에 해랑 달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순간 지구들 중심으로 해랑 달은 무조건 반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 해가 지나보네 달 떴다라고 하니까 옆에서 아버지 한심하게 달은 원래 항상 떠 있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당연하지. 달은 저기 떠 있고 해도 저기 떠 있고 그냥 해가 저쪽으로 가면은 달이 더잘 보이는 거고 해또 있을 땐 달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자 이제 완벽하게 아침이 된것 같으니까 나가볼게요. 음 좀비 친구들이 불 타고 있네. 가서 썩은 고기나 좀 가져옵시다. 뭐야 없네? 크리퍼가 있진 않겠지? 돼지는 있네. 어? 거미가 있네요. 아침이니까 아마 공격을 안할 겁니다. 그렇죠. 어. 어왜 친구도. <웃음> 사실 마인래프트 거미가 징그럽진 않은데 저걸 현실 거미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징그럽다. 이게 굳이 석탄 낭비하기 싫으니까 그냥 계속 보고 있을게요. 보고 있는 동안 돌이나 캐자. 돌도 은근히 필요한 자원이니까 최대한 그 산의 돌산의 모양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미 뭐 충분히 해친 것 같긴 하지만 더 해치지 않도록 잘 모양을 파가면서 깎읍시다. 비대칭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쪽도 깎아주고 그 보니까 제가 전에 굉장히 보고서 아 이거 이 게임 좋은데 게임 있었는데 그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게임이 오염된 인간 때문에 오염된 행성에 우리 플레이어가 직접 가서 거기서 자원을 채취해 가지고 직접 그 오염을 정화하는 기계들을 설치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정화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정화하는 데 쓰이는 기계들까지 모두 다 수거를 하고 그 행성을 완전히 내가 떠나야 인간이 있었다는 흔적을 지워야 완료되는 게임인데 개인적으로 그게 마음이 들더 마음에 그 게임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괭이도 좋지만 지금 필요한 건 도끼다. 마침 두개 있으니까 아예 도끼 만들어버리죠. 아예 도끼로 만들고 화로는 여기.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너는 이따 버려버려. 됐습니다. 눈에 안보이면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거예요뭐 실제 컴퓨터세상에선 그렇잖아 아닌데 근데 쟤또 멀어지면은 이 컴퓨터상의 데이터로 남아있을텐데 이 디스폰 뭐 아이템 사라지는 어 섭탄이다 아이템 사라지는 지려면은이 시뮬레이션 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 타이머가 돌아가니까 앗 아, 부서졌다 많이 쓰긴 했지 하지만 광진은 끝나지 않는다. 야 잠시만 나 방금 굉장히 끔찍한 걸 알았어. 아 마이크를 그코코 코 막히는 것 때문에 마이크를 잠시 꺼두고서 마이크를 여태까지 안 켜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정말 슬프다. 이래서 물리적인 스위치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걸 꺼놨는지 켜놨는지 알지? 아 이런 휴먼 오류가 발생하다니. 그래 이말 이 하자고 녹화 킨 김에 그냥 녹화 켜두고서 쉬고 올게요. 제가 몸... 뭐 방금... 여하튼 애쉬홀 겁니다 에이 뭐지? 이런 게왜 있지? 음, 그래서 이 마인크래프트에 삽입된 곡들 중그 OST 목록이 있는데 거기서 그 해당하는 곡들만 빼고서 플레이리스트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뒤에 잔잔하게 틀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영차 영차 o u n g child, 그런 것 같네요. 또여 l d you can see the terracotta.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 말라붙어 있네. 봐봐 이런 것들도 많고. 어이, 어 뭐야 이거 치면은 나무까지 나오네. 음 좋은 파밍이군. 음 산업. 사탕수소. 이 부분 만대가자. 아이 다때 버렸네. 어이 자야겠다 딱자 위험한 침대인데? 너무 위치가 위험하다 잘못 위험하면은 저 낭떠러지어 쑥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오 위험하다 사탕수수도 조금 챙겼고 아이 모래 깨기 싫은데 저쪽으로 나가야겠다 최대한 빠르게 사는 게 좋겠는데 문제는 그걸 살 돈이 마땅히 없다는 거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일자리가 안 보여져 그러니까 간단한 일자리놓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청소일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청소일은 그 청소일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운이야 운 그러니까 제가 경력이 굉장히 짧은데 이쪽 청소는 아무리 그 짧고 간단한 일이더라도 경력이 한 5년쯤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들 지원하시고 또 하시다 보니까 저 같은 몇 개월도 안 되는 초보들은 할게 없어 할 자리가 경력을 좀 뻥을 치고 들어가서 아이 죄송해요 제가 좀 일손이 느립니다 하면서 그냥 버티다가 나와가지고 그걸 또다시 경력 삼아서 다른 곳에 들어가야 하는 건지 참 다른 분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시겠네요.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든 시청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든 응 음, 저기 석탄이 있네. 아이 테라코타가 굉장히 넓고 예쁘긴 예쁘다. 무지개떡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와닿네요. 그, 어, 이게 날씨가 안 좋은 건가? 밤인 건가? 일단 밤은 아니야 아직. 뭐저 위에서도 잘 수는 있으니까 위로 우선 올라가고 아이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가 방금 방탄... 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네요 아다가 아 제가 이 채널 성장 목표 1년치 성장 목표는 구독자 1만 명으로 잡아두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 기준 1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까 위로 올라가셨었는데 어, 여기서 몬스터 나오겠다. 이상워 아, 여기로 올라갈 수 있었네. 밤 되면은 저기서 바로 자고. 아마 이거 좀 캐다보면은 바로 밤이 될 거예요. 1만 명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과연. 음, 이게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아, 이걸로 안 캐지지.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그게 느껴진다 제가 이런 유튜브 같은 걸볼때 유튜버들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생방송에 가면 은좀 유튜브랑은 다르게 오디오가 많이 피고 텐션도 좀 처지고 그런 것들 편집으로 끌어올리는 경우를 많이 봐서 아 이런 거좀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운데 나는 이런 거를 이런 것 없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억지로 오디오를 계속 채우고 있는데 이거 좀 많이 부담된다 그분들이 뭐 그냥 뭐 편집방이라거나 그런 걸로 넘길 게 아니라 그분들도 정말 힘들어서 하신 거좀 텐션을 낮추면서 오디오 좀 비워가면서 하신 거구나 아, 숨쉴틈도 없고 계속 목으로 숨 쉬니까 너무 조이고 건조해지네 뭐야 엔더맨이다 거기 비 맞을텐데? 저긴 아예 비 맞네 에이 뭐 자면 됐지 응. 리스폰 지점을 설정했습니다 하드코어에선 쓸모없는거 도 리스폰이란게 아예 없다고 하드코어에선 너무 얕보는거 아니냐? 어? 뭐 지금 원래 광질을 해야되는데 그 광산을 파 내려갔어야 했는데 지금 그럼 광산 일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망만 <웃음> 다카르야? 뭐야? 다카르들리 중이야? 다카르마우어 뭐야 저거? 엔더맨인가? 엔더맨 같은데 아닌가? 폐광이구나 저거 어, 다카르마라톤이야 마라토니, 뭐야? 폐광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볼까요? 아 근데 여기 또어 이거 무너져 내는 거다 음 그럴 줄 알았지 아 모래먹기 싫은데 아이, 폐광에 몹스포너가 있어가지고 너무 싫어 오케이 okay, 안 파묻혔다 레일은 좀 떼가져 레일 귀한 놈들이니까 맞아 이 레일도 3이다리소스팩은참 예뻐 제가 원래 게임할 때 바닐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모드는 한번 깔게 되면은 계속 깔게 돼 확실히 이런 예쁜 거 최적화만 한다고 최적화나 한글 패치만 할 거야 하고서 까열도 나도 꼭 이런 것들 깔게 되는데 몬스터 있나? 어, 굉장히 조그만 곳이어서 몬스터는 안 보이네요. 아 이걸 철도를 먼저 캐지 말고 그걸 했어야 됐는데. 아이, 어 이거 무너져 내릴 거잖아. 응. 아, 맞다가. 오우, 죽을 뻔? <웃음> 아이 큐 아. 이런 저주받을 패관 같은니 이대로 붙이게 두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아이야 뭐좀더 먹을 거 없나? 에 그건 다 파묻힌 거 같네 먹을 만한 거는 여기도 우리가 아까 들어왔고 저기가 가던 길이었죠 저기에 마을 좀 있나? 맞아 마인크래프트에 이런 기술도 있던데 아니 걸어가면서 찹, 찹. <웃음> 전혀 안된다 착착 아이 하지. 아이 런거 놔두지마 아이 자연에 방해가 되잖아 엥? 저건 내가 한거 아닌데 자연에도 이런것들이 있긴하구만 방금 여기서 모델 파티클보였어 아, 토끼네 땡. 어이, 잡으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라고 하기엔 복길들고 있었는걸? <웃음> 뭐야, 벌, 벌써 한시간을 했어? 아! 아, 이런... 참... <웃음> 엔딩이 맞네. 이게 뭐야?